오늘은 지산 둘레길 오코스동강에서 수철 구간을 걷습니다. 지산 둘레길 오코스는 경남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역, 산천군 금서면 수철을 잇는 12.1km의 둘레길입니다. 동강 수철 구간은 아름다운 계곡길을 따라 즐거움을 누리며 걷는 길로 4개의 마을을 지나 산창에 이르는 길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며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공마을 가림길에서 요 산청 함양사과 추모공원까지는 1.2km를 더 걸어야 합니다 네, 추모로라고요 이 도로는 1951년 2월 7일 한국 전쟁 과정에서 산청군, 함양군 등 4개 지역에 걸쳐 일부 국군에 의해 양민이 집단적으로 학사된 사건으로 인하여 국비 94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공된 산청 함양사건 추모공원의지입 도로를 합니다. 산청 함양사건 추모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산청 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인데요 이곳은 산청 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으로 2기와 전란 중위가 1951년 2월 7일 육군 1 1사단 구현대 3대대에 의해 겸벽청야라는 직전명에 따라 지상공비 터벌작전이 전개되면서 산청군 군소면 가연 강곡마을과 한양구 휘천면 점촌마을 유리면 서주마을 등에서 양민 705명이 희생되었던 바 이때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모시는 묘역이라고 합니다 추모공원 정문을 네, 나서서 요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면 좌측 네, 계곡쪽으로 네, 둘레길 들머리가 있습니다 네, 다리를 건너는데요 지리산 동군 능선의 왕동능선과 오봉계곡에서 흘러내린 오봉초물이 이곳 방곡마을을 지나 임 인천으로 합류한다하네요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지금 진행하는데요. 지금부터 저는 꾸준하게 오르막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 등산 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돼서요 한 2.5km를 포장도를 걸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 산행을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성사법 갈림께서요 좌측으로 네, 폭를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0m 거든요 어, 길이 좀 좁네요 농작물 채취는요 마음만 담아 가시랍니다 상이 그래야죠 둘리렇게쉼다가 어. 장사를 하지 않네요 네, 계단 올라와서요 우측 도로를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맹간 맹간 어, 다 익었습니다 방구젯갈한다 하죠 이쪽 길이요, 또동이버가 둘레길도 함께 하고 있답니다 네 쌍재 도착했는데요 쌍재 이정표와 둘레길은 우측 거동재 방향으로 올라가시고요 동이버 둘레길은 직진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넓고 아주 좋은 길 오다 보니까 또 갑자기 계단이 확또 나타났습니다 쉬운 길은 없죠 보토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 전망도 산불 감지 초소하고요, 이동통의 주개탑이 있는 덩을 올려섰습니다. 전망도 왔는데요, 좌측터 왕산, 필봉산 웅석봉, 밤머리째 아주 멋지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저쪽 네, 지리산 천왕봉 쪽에 네, 조망도거든요. 이쪽에서 왕동 습지, 천왕봉, 중봉, 진주 독바위, 함명 독바위가 지금 선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조망도에서 한또 나가 봐야 되겠네요. 도리가 아주 시러워졌습니다운클리 그니까. 음, 엄청 좋네 배망에 시작하는 자리인가네요 거동재가 보입니다 거동재 에, 천하 회장군이 반겨주고 있네요 거동재의 인도를 지금 갔는데요 거동재는 지리산 동부 능선과 연결되어 있는 수철동 서북쪽에서 방곡리로 가는 거계로 거동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거동재라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거 동재에서요 수천리까지는 넓은 인도길을 따라서 약 3.5km를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쉰테 왔는데요, 아, 손님 웃어서 그런가 보는데 눈을 닫았습니다. 멋진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어중이, 떠중이, 다 아, 지지산 오랍니다. 폭포 맞고 마음 때좀 쉽고 가랍니다또몇 살이 어, 있는데. 아, 이멍이가두 마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네, 한 마리가 좀 남았습니다. 거추점사에서